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아, 오늘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에 강의를 받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건물인데 텔레컨벤션 센터라고 하네요 아 오늘 강의가 한 80명 정도 원래 정원이었는데 한 130명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고 큰 강의실로 옮겼다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됐네요 지금 강의 전인데 이렇게 넓은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500명은 들어갈 곳인데 거의 한 200명 정도까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정도 오면 잘온것 같기도 해요 넓으니까 꼭 진짜 공연장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은 어 강의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이 너무 쉬어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 애초부터 말을 할 때부터 좀 복식호흡을 하고 하긴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도 잘 끝났습니다. 시간이고요. 어, 여기는 지금 강동대학교인데 강당 하나를 다 빌린 거예요. 강당 하나에 이제 책상을 놓아서 하는 건데 원래 수강 인원이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했대요. 근데 거 어, 200명 정도가 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넓은 공간에서 강의를 하니까 되게 좋긴 좋은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넓어도 이게 자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나에게 집중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거든요. 근데 길면 기술 좀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강사가 좀더 힘을 내서 좀더 활기차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일단 잘 끝내놓고 조금 있다가 제가 강의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두번째 강의를 하러 왔어요 바로 강의 끝나자마자 차 가지고 오는 바람에 시간이 안돼서 이제 키는데 경희대학교입니다 시간 빠르네요 잘하고 좀 이따 켤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지금 아침 일찍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변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목소리도> 짠. 메이크업 했습니다 어떤가요? 와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머리를 세우는 게 집에서는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훨씬 더 낫긴 하네요 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 가는 그 영상을 괜히 좀 너무 가볍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갈 곳은 저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었안 그래도 그거 아무래도 유튜브에 바로 찾아보면 있는데 그거를 또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지식사이트에서 제 강의가 거의 랭커 급이래요 랭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주신다고 해서 경기도 중에서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2탄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2탄은 저번보다도 양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게 많아서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아무튼 오늘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Go. 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어, 사무실을 나눠 쓴다라고 하는 그런 공유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사무실을 같이 나눠 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협업하는 공간처럼 많이 쓰이곤 하죠 오늘은 스튜디오 블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의 최신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어, 왔고요. 어, 현대카드 블랙에 계시는 그런 입주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의 최신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강의고요. 오늘 제가 오피스 기능 최, 다른 것들 막 알아보다 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많더라고요.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강의 마치고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 나가서 촬영할게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블랙 되게 좋네요. 진짜 느낌 완전 좋네 아 지금 저는 그냥 강의가 끝나서 끝나자마자 끝나고 이제 카메라를 킨 거예요 강의하기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도 너무 더워요 지금 30도 30도 아, 강의 끝나고 이제 집에 갈려고요 선글라스 장착 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지금 몇시냐면 8시 45분이에요 아침 9시부터 강의라서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덥네요 더워 주말입니다 이렇게 주말 강의를 할 때는 되게 좋아요 은근히 아침 일찍 또 나오기도 하고 주말을 또 쓰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올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스킬이라든지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의 끝나고 바로 또 강남으로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오늘 강의가 두 개거든요 빡세죠 아무튼 오늘도 잘 해볼게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딱 가시면 네. 편할텐데 네, 한 번에 쭉 가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제일, 제일, 네. 제일 편할텐데 저희 시스템상 네. 정말 죄송하게도 네.